안녕하세요.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. 오늘은 양주에 있는 캠핑장에 나왔습니다. 이제 텐트 설치 끝났고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는 타프를 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혼자 올 때나 이럴 때는 귀찮아가지고 타프를 치지 않는데 가족들하고 올 때는 타프를 필수적으로 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. 대충 정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있는 사이트가 텐트 펴놓은 곳은 지금 해가 들고 있고 저쪽에 짐 싸놓은 곳은 그늘이 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짐싸는데 여기 저 자리가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있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날씨 굉장히 좋죠 날씨도 좋고 귀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도 제자리만 햇빛이 쨍쨍합니다. 우선은 점심부터 먹을게요.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 아직도 밥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픕니다. 오늘 점심은 치맥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. 지금 시간이 8시고요 화면에는 되게 밝게 보이죠? 카메라가 되게 밝게 찍혀가지고 밝게 나옵니다. 이렇게 사이트에 불을 다 켜놓고 가셨네요. 제가 있는 C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입니다. 이게 지금 최고 확대한 풍경입니다 지금 노을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완전히 해가 떨어지면 야경이 또 어떤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지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는데 보시는 것 같이 야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캠핑장 주변은 지금 다 불이 꺼져 가지고 어두운데 저기 보이는 시티뷰는 굉장히 멋있죠 지금 카메라가 더 확대되면 은 지금 맨눈으로 보는 것이 같더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가 이 뷰를 다 담지 못하네요 이쪽 글램핑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너무 다 어둡습니다. 다 깜깜해요. 다 불을 꺼가지고 저는 또 친구놈이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 캠핑장 입구로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, 공기는 되게 상쾌하네요. 시티뷰하고 이런 산속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도.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